하이쿠야! 이번에 이제 드디어 100레벨 초진화가 생겼다, 그죠? 그래서 뭐부터 100레벨 해주면 좋을까? 오늘 우선순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0레벨이 부담스러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요. 오히려 이게 마수전에서 내티더잘 나오고 마수전이 더 안정성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오히려 생기를 느끼고 있다할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지 p 도더 챙길 수가 있겠고 계정 투급도 더 챙길 수가 있겠고 여러모로 솔직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칠대제 생기가 돌고 있음을 느낍니다. 자, 지금 구수형 막더원 갑자기 올리고 있네. 그럼 더원 올리란 말인가? 이렇게 싶을 텐데 제 나름 오늘 잘 정리를 해봤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순위 들어가기 전에 미세티 받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초의 마신을 많이 잡아야 되죠.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잡기 쉽지 않아요. 하루 세 번밖에 못 잡으니까 그래서 뭐합니까 초대작하거든. 이거 이제 주자면서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럼 초대 드럼부탁 들어가는 거지. 그거 들어가야 되는 그 0.1초 다툼이 지금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약간만 늦으면 벌써 시작됐대. 그만큼 지금 인기가 뜨겁다. 이걸 제가 느낄 수있었고요 주로 밤 12시 지났을 때, 밤 12시 지나면 새로 선멸전 횟수가 막 생기죠. 그때 성인분들이 좀 많이 돌립니다. 그래서 혹시 안될수 있는 분들은 그때 미리 해놓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요, 오히려 오전에, 오전 9시 이전에 꽤 초대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9시 딱 되니까 그때부터 뜨문뜨문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원래 퇴근 후에 게임하시던 분들 퇴근 후에 이제 초대작 하려면 벌써 다끝내 난 느낌이 납니다. 초대가 드문드문 있어잘 없어요. 그리고 길대에서도 같이 갈 사람은 벌써 다 했어. 그래서 밤 열두 시 났을 때 미리 하거나 오전에 아침은 좀일찍어나셔서 <웃음> 열심히 해야 돼요. 아침 한 6시 반쯤 일어나라고. 어?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좋겠다. 이게 미세티 하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열신의 축복을 활용하자. 자, 열신의 축복.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 여기 열신의 축복인데. 여기 보면 이제 선멸전 격퇴 보상이라고 있습니다. 온초에 마신 격퇴 보상이 세개증가이 격퇴 보상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스샷을 하나 찍어 놨어요. 여기 이제 격퇴 보상이라는 칸에 지금 7개 떴다. 그죠? 여기 이제 하드. 하드라서 좀 수량은 좀 적어. 두세 개만 이러는데 격퇴 보상 7개 뭐 때문이다. 격태 보상 세개 증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60분, 1 시간 동안 세 개가 계속 증가하는 게 있고, 1 회에 한해서 세개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자 가격을 보면은 1 시간짜리 네 배입니다. 네 배로 비싸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 시간짜리가 참 유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잡고 지금 초대자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친구랑 둘이서 하는데 이미 친구랑 둘이서 하면 여섯 개 확보죠. 자기 혼자 한다고 해도 자기 세 개는 확보죠. 세개 확보에다가 초대 한 번만 받으면 연마에 비해서 동급이 됩니다. 근데 초대 두번 받았다 그러면. 민망 이득이제. 그래서 좀 열심히 하려고 딱각 잡았을 때는 60분짜리 사시고. 근데 만약에 좀 약간 짬내서 게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짬내서 뜸뜸문 들어갈 때는 요거를 하나 먹어 두세요, 미리. 초대 받아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미리 먹어 놨다가 갑자기 초대가 들어오면 초대딱 받아 들어가면 세계 증가다. 자, 이제 우선순위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첫번째, 암멜입니다. 제가 제 생각에 암멜을 1 0 0 가는게 제일 우선시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정답은 없어요. 완전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암멜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암멜이 원초의 마신 잡을 때 최고의 딜러죠. 일단 원초의 마신 자체를 잘 잡기 때문에 더 해를 더 깔끔하게 넘긴다거나 아니면 뭐 하드하시던 분이 익스를 잡으려고 한다거나 그럴 때 일단 일마가 세야된다. 그런데다가 자또 중요한 컨 지 뭡니까? 마수전. 자, 마수전에서 안매를 와이봐봐. 아, 아, 들어갔보다 잠깐 녹화, 잠깐 중단할게요. 근데 이거는 못 참겠다. 이 야, 이거 옆에 분 튕기셨는지, 나가셨는지, 하여튼 중간에 나가셔가지고 혼자 마무리한다. 혹시 저하고 하게 되시면 중간에 혹시 죽거나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가지 마세요. 제가 거의 혼자서도 캐리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 중간에 나가셨 튕긴 거겠지? 아쉽네요 어쨌든 이렇게 클리어 그래서 안벨은 얼마나 중요한가 방금도 제가 느꼈고 온천히 마신는서 중요하지 마수전에서도 주력 딜러를 활약하지 PVPS도 최고의 딜러지 뭐 이거 뭐 백렙이지 뭐. 자 2순위 갈게요 2순위 방금 판에서도 정말 한불이 나가셨는데 2패에서 나가셨는데 제가 다 잡을 수 있었던 그 힘의 근원입니다 다이앤입니다 어 오티패스 다이앤은 원초의 마신에서 좋죠 그리고 마수전에서도 되게 좋죠 그리고 PvP에서도 지금 최고로 쓰이고 있는 필탱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순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3순위 이제 갈 텐데 3순위부터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순위에서 두 갈래로 다니는데 하나는 마수전 3층으 깰수 있다. 하나는 마수천 3층을. 못 깬다 두 부류로 나눠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마수전 3층이 원래 깨진다 그런 분들은 사실 마수전 캐릭터에 집중하기보다는 PvP 캐릭터로 바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킹 대기 주대기 10이 뭐 각킹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부부사기 단한다난사대천사대간다대기 4대 다양하잖아 자기의 주된 PvP 캐릭으로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자 그러나 마수전 3층 클리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마수전 캐릭을 100렙으로 가는 걸 목표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마수전 중 이에요 마수전 3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애들 선물 하나 만들어 주는 게 그것도 너무 재미거든요. 그런 말이야 마수전에서도 쓰이고 PVP에도 쓰이면 좋겠네. 아, 그거를 3순위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마수전에서도 쓰이고 PVP에서 좋은 친구 더 원입니다. 아무래도 마수전 양쪽 다 딜러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에이크 시르니르, 크레스벨그 둘다 핵심 딜러로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PVP도 좋죠. 어 잠깐만. 아, 이거 봐봐. 야, 잠깐 내가, 어, 잠깐만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 입장했다잖아. 아유, 씨. 자, 어쨌든, 더원은 굉장히 추천할 만한 인물입니다. PVP에서는 살짝 이제 약간 옛날 캐릭터 느낌 나지만, 그래도 마수전 양쪽에서 다 최고의 딜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마무루입니다. 마무루 같은 경우는 에이크 시리니르, 녹용 잡을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기다가 PVP도 여전히 좋습니다. 비데리 나오고 메타가 좀 변하긴 했어요. 솔직히 좀 변했는데, 그래도 마무루 잘 쓰시는 분들, 여전히 좋습니다. 있습니다. <목소리도> 자, 그 다음, 비델리입니다. 자, 비델리 같은 경우도 마수전에서 좋습니다. 크레스벨그에서 대단히 좋아요. 거기다가 PVP에서는 지금 자기 메타를 지금 실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수전 덱을 조금 보여드리면 아까 이제 얘기 나왔던 에이크 시린이를 한번 봅시다. 뭐 다양한 덱들이 있겠지만 더원 형님이 역시 너무 좋죠. 그리고 마무루 같은 친구 좋고요 PVP에서도 좋고 마수전에서도 좋은 친구들이라서 이 둘을 3순위에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 크레스벨그입니다. 크레스벨그 제가 쓰고 있는 지금 덱인데 완전 좋아요 예, 네, 좋습니다 여기 암멜, 와, 암멜은 멜뭐다 들어간다 그죠? 더원형님 좋고 거기다가 비델리 좋습니다 여기서 비델리가 왜 좋느냐 비델리 지 자체도 뒤로 가면 딜 잘합니다 더원형님만큼 딜해요 근데 필살기는 세진 않습니다 어쨌든 딜을 하는 역할도 있는데다가 우리 여기 7개 대제가 두명이나 있죠 지금 7개 대제들이 스킬 쓸때 어떻게 된다? 버프를 받죠 그래서 나중에 스택 풀스택 되면 암멜이랑 더원형님 딜이 더 세집니다 더 세지고 맷집도 더 세져요 녹아서도 그런 역할을 하잖아 우리가 더 세지고 맷집도 더 세지고 근데 비델리는 우리 더 세지고 맷집도 더 세지고 자기도 더 세지면 딜이 더운 만큼 한다 제가 비델리 넣고 클리어 시간더 빨라졌어요 자 4순위 넘어가겠습니다 4순위에서는 아까 이제 나뉘었던 것처럼 마수전 3층 클리어 안되는 사람 되는 사람 나눠서 얘기할게요 마수전 클리어가 안되는 사람은요 자신이 쓰고 있는 마수전 캐릭터들 중에서 이제 그 다음 위치에 있는 친구들 마수전에서만 쓰이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4순위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스카디라든지 요르문간들라든지뭐스카즈 자리에는 할마트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뭐 녹아서라든지, 베기르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사순위에 들어가는데, 다만 원래 3층을 깰수 있는 유저들이 베기르다를 굳이 백렙을 빨리 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못 깨는 사람 위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못 깨는 사람들은 마수젠에서 쓰이는 이제 덱구성원들깨들 백렙을 가면 좋겠다. 자, 그다음 사순위로는 마수젠이 원래 3층이 깨지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방금 깨들 해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 없다까지는 아니고 좀 후순이다. 아니, 결국에는 다 해야 됩니다. 다음은 좋아요. 개투 때문에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 마수전3층이 원래 클리어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PVP 덱에 자주 채용되는 영웅들이 4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말이지 뭐 연방덱 쓰시는 분은 연방 가시면 되겠고 그죠? 나 어, 여전히 각킹덱 한다. 그런 분들 각킹 백렙 가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페스티벌 영웅 중에 내가 주력을 쓴다. 백렙을 가시면 되겠다. 자 혹은 나는 딜징 뭐 초살덱 좋아한다. 그런 분들 구류들라든지 이런 타르비엘 자석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대천사류들, 또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해머리라든지, 케어 같은. 또 혹은 제한 캐릭터 잘 쓰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 PVP는 자기가 잘 쓰는 PVP 캐릭터들을 올리면 된다 이 말씀인데, 자 혹은 할고라든지 여열 같은 서포터들, 자기가 서포터해서 운영덱을 잘한다 그런 분들은 이런 친구들 백렙 가져야 되겠죠. 정말 PVP는 뭐 소양이 너무 다양해서 내가 뭐라고 정리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정리 못하고 이렇게 어떤 부류들을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지. 또 이런 부류들이 있어요 라반이라든지 처절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브 캐릭터들, 서브에 넣는 애들인데 내가. 굉장히 자주 채용한다. 어, 저 같은 경우 라반을 굉장히 자주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음 갈게 라반을 오히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워낙 픽률이 높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PVP에서 내가 정말 애용하는 애들을 가시면 된다. 자,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조금 뭐 쓰임새가 있다 싶으면서도 좀잘안 쓸까 생각보다 그런 애들 하여튼 다 해주면 돼요. 막. 자, 마지막 끝내면서 내가 어, PS 해갖고 적어놓은 게 있다. PS. 자, 아유 어, 들어갔었다. 잠깐. 만 자, 마지막 PS. 만약에 내가 아서가 아프다. 내가 다이언이 좀 약해서 아서를 담당하는 역할이야, 본인이. 근려가서 말이야, 그냥 근려가서 겁나 아파. 자꾸 터져. 그럼 누구부터 해줘야 되겠노? 아서인 거야. 그 정도 상황이면 제가 보기에 이순위가 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자신의 상황이 좀 달라요. 제 아서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페이엔 역할을 하고 아서를 쓰더라도 아서가 잘안 죽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서는 좀 순위가 한 4순위까지 밀려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많이들 잡으시고 효율 높게 레버 파세요.